이거 체크해가면서 요 상품들을 등록했는지 요 옆에다 체크해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 네. 일단 홈트레이닝에 대해서 홈트레이닝 기구라는 거를 찾아볼 건데 이런 검색어는 사실은 도매 사이트에다가 네. 검색을 해도 응? 얼굴이 너무 작고 너무 크게 귀여운... 나오는 조금씩 뒤로 갈까요? <웃음> 아니에요 아나 요새 얼굴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웃음> 요거 우리 좀,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찍었어야 했는데. 살짝 좀 조금만 조, 조, 조금만,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근데 키보드 손이 안 닿는다. 아 내가 칠게. 이게 닿는구나. 네. 그럼 난 마우스를 칠까? 마우스까 나는 키보드 키보드로 담당해 주렴. 뭐속봉이랑 어머니예요. 나는 어. <웃음> <웃음> <웃음> <너는> 매우 차라 이런. <웃음> 어쨌든 뭐 비슷하잖아 우리, 우리 입장은 음, 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상품이 홈트레이닝 기구라고 했을 때 상품이 안 나와 보면 음. 이런 검색어든 도매상들이 잘 모르는 거야 홈트레이닝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홈트레이닝까지만 한 쳐볼까? 음, 아 나오네요 음 나오지 이 중에서 보면은 스쿼트 아까 전 머신 있었는데 그상품 네. 여기에 보이네 이 스쿼트 머신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볼까? 그 근데 정도. 이걸 파는 애들도 네. 이거 외에 보면은 유사한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가격도 그 업체들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 그러면은 지금 먼저 나왔던 애가 스쿼트 상품이니까 스쿼트 머신은 먼저 한번 볼까? 네 스쿼트, 아, 스쿼트? 스쿼트까지만 쳐보자 스쿼트까지만 음. 그러면 스쿼트 스, 스쿼트 쿼트에쿼트에 스쿼트. 상품들이 품렇이이올게니올얘니 음. 제일 싸 제일 t 네 c 데 그렇지 c o 얘 t s 보 o t t s 보 o t 여기에 보면은 이 가격이 도매 가격이야. Scott, Scott, Scott, Scott, Scott, Scott, s 가 o t t Scott, Scott, 스쿼트 머신으로? i 음, 머신이라고 machine 네. 음, 음, 음, 이 o w machine row. machine row. m a 이렇게 n e row. m a c h i 가 e 네 o w machine row. m 네 c h i n e 가 o w machine r 가 w m 가 c h i n e row. m 리가 h i 가 e row. m a c 고리 너는 아직 그 과세자가 아니어서 개인판매자여가지고 세금은 안 내, 부가세는 그래서 부가세는 뺄 건데 수수료는 음. 음, 넣을 거야 네. 수수료는 네이버가 3.74 카드사 수수료에다가 더하기 해서지쇼핑 연동수수료 2%를 내거든 그럼 총 5.74%가 아, 수수료가 아, 아. 나가는 거군요 어, 그치 ]군요? 그치, 수수료가 나가고 그리고 마진이 마진? 나올 거고 그리고 마진율이 나올 거야 근데 음. 원래는 여기에다가 부가세를 더 해가지고 해주는 게 맞아 아. 음. 어, 그럼 판매가는 얼마로 할까? 6 0원인데 다른 애들은 얼마에 파는지 봐야 돼아이 봐봐 가격이 다 이렇게 묶여있잖아 아... 그래서 스쿼트 머신이라는 이큰이 네. 키워드로는 사실 판매하기가 좀 힘들어 음...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애들은 다 브랜드 상품들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묶어줄 수가 없으면 힘들거든 이렇게 묶어주려고 하면 내가 지마켓 옥션 11번 이따팍 쿠팡 이런 데상품 올려서 내 상품을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줘야 되거든 아니면은 이 상품이랑 내 상품이 똑같으면 이 상품에다가 어부지리에서 여기 위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상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음, 조금 힘들 것 같아 뭐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도 이거랑 같이 묶어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스쿼트 머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는 네이버에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기는 해 어, 일단 은 근데 그러면 세부 키워드를 잘 찾아야 되지 네. 스쿼트 머신을 찾는 애들이 이 키워드들을 쓰고 있고 이 스쿼트 머신이라는 키워드로 또어 네이버 가볼게. 네. 광고 센터로 갈볼게 광고에 광고 가가지고 어이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스쿼트 머신이라는 키워드를 찾는 사람들이 유관 검색으로 뭘 쓰는지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추가 추가 추가를 해서 추천. 추천은 추천 음. 상품명에다가 써봤자 네. 의미가 없어 그리고 키워드 추천이 이렇게 나왔었네 네. 음, 키워드 추천해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상품에 쓸 만한 키워드가 있을까? 말하신 대로 유명 브랜드들 이주다 보니까 음. 그럼 우린 음. 가정용으쓸수 있겠더라죠? 그렇죠 가정용 정도만 가정용 쓸수 있고 올인원 올인원 맞나? 올인원 맞나? 는같은 그럼 올인원 네. 이것도 키워드로 좀 넣어주고 올인원 가정용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효과 효과는 같이 넣어도 좋겠다. 네, 효과 좋죠. 음. 아, 자세도 자세 네. 자세는 여기 있었으니까 아 한번 넣으시니까 네. 됐고. 그렇죠? 음. 오 30일 챌린지 이런 거 있네. 네. 챌린지랑 뭐 힙업 운동 그런 것도 응응. 많이 하니까 요시 어, 남자 네. 힙업 운동 아 좋다. <웃음> 약간 좀 사심이 좀 많이 <웃음> 들어서 <들을> 크이가 <때. 웃음> 많이 커지셨는데 방금 안터졌구만 <웃음> <빵> 하하하하. <웃음> 손에 땀이 나는구만. 네. 네 좋아요. 네, 강황했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 이 정도면 된아요 네, 그 정도면 된거 같아요. 응. 여기 이 키워드니까 네 복사를 하겠습니다. 어? 하셨네요. 아, 네, 복사 빠릅니다. 붙여넣기 네. 네 해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복 키워드는 뺄 거야. 여기에 보면 다 스쿼트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선택해서 Ctrl H 누르면은 찾기 바뀌게 되거든. 여기 스쿼트를 찾아서 다 지워버릴 거야. 응? 그러면 이제 여기 단어들이 하나씩 다 떨어지니까 이게 우리의 키워드가 되는 거지. 음. 응. 그래서 상품명을 만들 때 얘가 도매 회사에서는 상품명을 이렇게 줬지만 우리는 다르게 가는 거야. 음. 응.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네. 키워드가 다 들어갔네요. 응, 응. 키워드 다 넣. 만들어 주고 가격을 이렇게 해서 보면 네. 한눈에 이렇게 가격이 좀 보이거든 네. 보면은 다들 9만원 7만원 11만원 네.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5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가격 어떻게 할까 여기에 보이는 거에서 살수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에서부터 제일 싼 것까지는 살수 있는 그쵸. 범주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대강 봤을 때 20, 최고한 20에서 5만 6천 원그 정도까지라는 거네요. 여기 지금 최저 응. 되는 게 5만 6천 원? 근데 얘네들 어차피 브랜드라서 네. 좀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음. 거고, 우리는 그리고 원가가, 네. 때문에 판매가를 네. 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5를 곱하면, 네. 아, 마진율은 한 30%가 나오거든. 아, 마진율 30% 정도 나오게 이 가격으로 할까? 아니면 좀 낮출까? 좀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럼 좀 네. 낮출까? 그러면 한 3%? 2.3%? 네. 한 8만 2천 원? 8만 2천 원. 그러면 수수료가 여기에서 곱하기 5.74. 또 .74. 똘똘이네. 그리고 마진은 판매가 빼기 도매가 빼기 음. 수수료. 판매가 빼기 도매가 빼기 수수료야지 음. 이제 우리가 지, 직접 가져가는 돈이 그치? 나오는 거죠. 어, 마진 나누기 판매가를 해주면은 마진율이 음. 나와 이렇게. 마진율은 하나 팔았을 때 17% 네. 정도 남는 음. 거야. 하나 팔면은 14,370원. 그럼 남는 거거든 네. 어떻게 이렇게 완벽 이렇게 하면 될까? 네 그렇게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거 이거를 토대로 상품 등록을 할건데 네. 일단은 도매 사이트라고 우리 봤으니까 여기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 페이지를 가져가야 되거든 네. 이거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미지 물을다운로드라 하고 있어 네. 이걸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누르고 확인 네.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거든 네. 요 이미지들을 이용을 해주고 우리가 상품 등록을 할요 음. 사실은 이미지를 조금 더 꾸며주면은 더 좋아 더 꾸며주고 이렇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좋아하는 게그 네.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 이미지로 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있어서 이미지를 쪼개는 거는 내가 좀 도와주도록 할게 네. 이것도 다운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통짜 이미지로 주는데 제 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잘 나와 가지고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그런 게좀더 낫다는 거죠. 음, 음, 음. 그게 가산점이 돼 있어. 음. 그래서 지금 메인 이미지를 쓸 것도 좋는데 네. 의미가 없다. 크기만 달라질 뿐이지, 그렇지? 네. 근데 이 대표 이미지들도 여러 개를 쓰는 게 좋거든.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잠깐 포토샵을 켤게. 네. 음. 할게 많다. 그렇지. 조금 헷갈린 것보다. 모든 하나 올리는게힘들어